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햄님입니다. 오늘은 몽키키드 워리어 로봇을 해볼 거예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스티커가 있고요. 여기는 설명서가 꽤 두껍네요. 여기는 망토가 있고, 여기는 뭐자 같은 게 있고, 뭐 등, 등면은 모르, 모르겠고, 뭐 한,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f f t r e a m o n 작대기 작대기 작대기 자 여러분 책한 개는 다한셨어니 m u l t 들어왔습니다. 오븐 만들어 보시라요. 오. 도킹 와요 도킹 와요 h e y 샐라샐라샐라샐라샐자샐라샐라샐라샐라샐라샐 Amazing, a mammary bump. 11번. 12번 나와주세요. 1번 아~ 이거 한쪽같이 만들어 있습니다. 시 <웃음> i <웃음>